The power of God will engage through your ministry will never forsake you. 이 정도 암송하고 외우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 People want the gospel. They are waiting for it. 어, 다음 세대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만 무성하지. 그래서 제가 해봤더니 이런 좋은 점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을 서 되는지, 원리와 방법을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